안녕하세요 m 정입니다 이번 동영상에서는 와이파이 카메라의 종류와 활용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실내용 카메라로는 아기나 애완동물 을 감시 아 감시 어가안 좋은데요 모니터링? 모니터링도 이상해 바라볼 수 있고요 작은 매장에서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밤에도 장비가 돌아가는 연구실이나 실험실에서 사용해도 좋습니다 야외형 와이파이 카메라는 세컨하우스나 주말 농장의 보안 카메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내가 심은 상추가 잘 자라는지 볼수 있고요 태풍에 고추가 자빠지지 않았는지 확인할 수도 있습니다 투야 스마트를 지원하는 카메라들이고요 초인종이나 자물쇠, 조명과 연동되도록 만들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만들면 세컨하우스나 주말농장에 완전히 맞춤형 보안 시스템을 구축할 수도 있습니다 상상력이 중요해요 어떻게 만들 수 있을까? 이런 실비카메라로 정원에 도둑고양이나 새를 관찰하는 분들도 있다고 합니다 그런 거 재미있을까요? 정원이 있어야겠네? 또 재미있는 활용방법이 있는데요 유튜브를 찾아보면 와이파이 카메라를 이용해 실시간으로 해변의 모습을 보여주는 채널, 카페의 모습을 보여주는 채널, 모닥불의 모습을 보여주는 채널들이 있습니다. 해변이나 카페 같은 경우는 초생권 문제가 발생할 것 같은데 문제 없을까요? 실내를 모니터링하는 소형 카메라입니다. 귀엽죠? 애완동물이나 어린아이를 지켜보는 용도로 사용하는 분들이 많고요. 상하좌우 다볼수 있고요. 보조배터리를 이용하면 자동차 안에 설치할 수도 있습니다 LTE 라우터를 설치했다면 세컨하우스 실내에서 사용하기에도 좋은 제품이에요 요즘에는 이 작은 카메라에 동작 감지, 양방향 오디오, 적외선 카메라 같은 기능이 다 들어있습니다 그런데 아직 화질이 좋은 걸못 찾았어요 해상도는 200만이라고 하는데 1080이죠 애매하게 화질이 나쁩니다 마치 그 드론 카메라처럼요. 이건 저희가 화질이 좋은 걸 아직 찾고 있고요. 꼭 찾아보겠습니다. 실외에 설치하는 와이파이 카메라입니다. 이렇게 설치하고요. 해상도는 500만 화소. 지금 나온 것 중에 최고 해상도고요. IP65 등급의 방수능력. 비바람에도 견딜 수 있습니다. 태풍에도 견딜지는 사실 모르겠고요. PIR 이라는 모션 센서가 달려있어 사람이 접근하면 알아차리고 그쪽으로 쭉 시선을 따라가고요. 앱으로 알림도 줍니다. PIR 뭐 어려운 말은 아니고요. 여러분 아파트 사시면 아파트 들어오는 입구에 센서 하나 있어가지고 사람이 접근하면 문이 열리죠. 그 센서입니다. 그 센서 같은 경우는 집에 천장에 달려있는 경우도 많이 있어요. 천장 바라보면 이렇게 동그란 거 약간 하얀색 벌집 문이 있는 거 그게 PIR 센서입니다 가장 많이 쓰는 센서예요 카메라의 각도는 수평으로 350도 위아래로 120도까지 움직이는데요 이게 수평인가? 그냥 돌아가는 거 아닌가? 마이크와 스피커가 달려있어 실시간으로 대화를 할수 있고요 128기가까지 SD 메모리 카드를 끼울 수 있습니다 투야 스마트에서 클라우드를 결제하면 클라우드 공간에 영상을 저장할 수 있는데요 500만원 서면 1시간에 2 기계가 저장됩니다 클러브들이 저장하기에는 데이터 양이 너무 많은 것 같아요 동작감지와 트래킹은 기본이고요 LED들이 박혀있죠 조명을 켜서 밤에도 컬러로 촬영할 수 있습니다 실비에서 사용하기엔 상당히 좋은 스펙이에요 실외 카메라 중에는 전구 소켓에 끼울 수 있는 제품도 있습니다 설치가 정말 쉽죠 특히 시골집에는 예전에 할아버지들이 그 전구 꼽으려고 소켓을 달아 놓은 경우가 많습니다 거기 끼우기만 하면 돼요 전기를 끌어올 수 없는 곳에 설치하는 태양광 와이파이 카메라입니다 LTE 버전도 있는데요 태양광 버전이 인기가 좋다면 그리고 여러분들이 요구가 있다면 LTE도 찾아보겠습니다 14,400mAh 배터리가 내장되어 있고요 해상도는 1080 FHD입니다 이 카메라는 배터리와 데이터를 절약하기 위해 움직임을 감지하거나 여러분들이 앱을 실행시켰을 때만 카메라가 작동을 합니다. 동일한 스펙의 카메라가 한국에서 얼마에 팔리는지 찾아봤는데요. 충격 먹었어요. 얼마에 팔리는지 알아요? 얼마일까요? 싼게 50만원 넘어가. 아이고. 오늘은 와이파이 카메라의 종류와 기능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이 조그만 소형카메라 아직 마음에 드는 걸못 찾았는데요. 열심히 찾아보겠습니다. 그리고 이 제품들은 150불 미만입니다. 저희가 해외 직구로 판매를 하고요. 관부가세 면제 되고요. 인증비용도 빼드립니다. 그래서 한국에서 실제로 판매되는 가격의 반값에 출시를 합니다. 많은 사랑 부탁드리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